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19금 삭발에도 부진했던 강하늘, 하지원과 동백꽃 영광이 열다 배우 강하늘이 3개월 만에 안방국장의 초보석으로 복귀한다. 전작에서 뼈아픈 성석표를 받은 그가 선택한 작품은 커튼콜, 최고 시청률 23.8%를 기록했던 동백꽃 체필 무렵 이후 3년 만에 KBS로 돌아오는 강하늘이 하지원과의 호흡으로또한번 KBS에서 흥행심화를 이을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승기 이세영, 주연의 법대로 사랑하라 희속으로 방송되는 세월과 드라마 터튼콜은 시안부 할머니 자금순, 고두신분, 애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한 전대미문의 특명을 받은 한 남자의 지상 최대 사기극에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강하늘은 극중 할머니의 소원 상취를 위해 순자를 연기하는 연국배우 유재현으로 품해 자금순의 막내손녀이자 낙원호텔 총집애인 박세현, 하지원 뿐 과운명적인 만남을 시작하는 임무를 연기한다. 강하늘은 커튼콜의 윤상도 감독, 조성벌 작가와도 인연이 깊다. 윤 감독이 연출한 달이 뛰는 강에서 온달 나인오븐 애아버지 역으로 등장, 특별출연임에도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했다. 조 작가가 집회한 청년 경찰은 박서중과의 브로맨스 케미로 5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동백꽃 채필 무렵에서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를 막갈락에 연기했던 그는 커튼 콜서 북한 사투리에 도전한다. 실제로 귀순한 사람에게 북한말이 녹음된 파일을 받아 연습했다는 강한울은 다소 딱딱해 보이는 말투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조금 유하게 바꿔서 연기했다고 해 그가 해석한 캐릭터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다 여기에 고도심부터 하지원 권상우 성동예까지 다채로운 라인업의 케미도 흥미를 자아낸다 동백꽃 필 무렵에서 부자지간으로 호흡을 맞췄던 고도심과 강한울은 이번에 할머니와 가짜 손자로 묶였다 하지원과 권상우는 2004년 영화 신부 수업 이후 18년 만에 재해, 재벌가 딸과 아들로서 줄다리기 사랑을 예고한다. 무엇보다 강한늘은 전작에서 흥행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인사이더에서 강한늘은 강렬한 연기 변신을 위해 1 9시 관람 등급의 삭발까지 감행했지만 첫 방송부터 스님을 편회하고 불교를 조롱하는 장면으로 인해 폐지 요구까지 합사이는 잡음을 알았다. 여기에 복잡한 서사와 수위 높은 잔인한 장면들은 대중적인 호응을 얻어내기 힘들었고 이 물결 3% 대 낮은 시청률과 저조한 화재성으로 쓸쓸히 막을 내렸다. 첫 장르물에 도전했던 만큼 더욱 아쉬운 결과다. 이에 강하늘의 강점인 인간미 있고 따스하고 낙천적인 캐릭터로 다시 돌아온 커튼콜에 쏠리는 기대 역시 크다. 세대를 초월한 감동과 위로